컴퓨터 교실 신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쪽을 누르시고 편집 용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0을 하겠습니다. 머림말 0, 꼬림말 0을 하겠습니다. 설정. 쪽 탭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선택해 주시고, 배경 탭에서 채우기의 그라데이션 선택해 주시고, 시작색을 하향, 색상 테마에서 기본을 선택하시면 하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색 노랑을 해주겠습니다.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를 선택하시고 노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에서 왼쪽 대각선을 선택해주시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이 대각선 모양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이 노란색이 진하게 들어갑니다. 입력 탭에서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 신문을 입력해 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글꼴을 휴라고 적어주시고 휴먼 엑스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6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글상자를 종이의 정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네모 점선에 흰색 하살표가 나올 때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일 때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줄여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커서가 오른쪽에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쪽에 다단을 다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다단 설정 나누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위에서 아래로 한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줄과 아래 줄은 서로 다른 다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는 2단이 되고 1단으로 서로 다른 다단을 쓸수 있습니다. 이제 단에서 위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단 설정 창에서 둘을 선택해 주시고 구분선 넣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러면 한 줄이 떨어진 상태로 다단이 만들어졌죠? 양쪽 정렬을 해주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시고 다시 엔터를 쳐주시고 엔터를 두번 쳐주시고 이제 글자를 블럭 씌워서 글꼴은 9를 적어주시고 굴림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2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그림을 선택해주시고 최고작품집을 선택해 주시고 예제 파일에서 6강을 선택하시고 컴퓨터 수업을 선택해서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 더블클릭해서 어울림이 체크된 상태에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그림과 글자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여백 캡션에서 왼쪽 여백을 1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컴을 문단 첫걸자 장식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커서가 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깜빡이게 해주시고 상단의 서식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해 주시고 문단 첫 글자 장식 창에서 두 줄을 선택하시고 면색은 도랑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림을 클릭하시고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위치를 조금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끝이 층, 영, 는, 한이 나오도록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주시고 엔터를 두번 쳐서 줄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별 모양을 넣기 위해서 문자표를 단축키로 불러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키보드 상단에 있는 F1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표 입력창이 뜨죠? 만약에 단축키 컨트롤 F10이 외우기 힘들다면 상단의 입력 탭에서 문자표 다시 문자표를 클릭하셔도 똑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넣기. 다시 문자표에서 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 주시고 표를 넣어 주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표에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다섯 줄, 네 칸을 만들어 줍니다.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 표 제목을 블럭 씌워서 굴림 14로 해주시고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표에 범위를 씌워주시고 표에서 범위를 씌울 때는 학년반에 왼쪽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학년반에 중앙에 가져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I자 모양이 되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굴림, 9를 적어주시고 굴림, 글자 크기는 12,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세로선의 경계선에서 마우스 모양이 좌우 화살표가 나오면 드래그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위아래 간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학년 반만 다시 한 줄만 범위를 씌워서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배경에서 색깔을 지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 C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컬러의 첫 글자죠. C를 누르시면 셀 테두리 배경에 색을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을 누르시고 면색은 비슷한 색으로 선택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자가 진하기 때문에 진하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가 진하기 때문에 블럭 씌워서 진하게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연한 노랑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쪼개서. 쪽 테두리 배경, 끝색 노랑을 조금 연한 노랑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설정,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커서가 넘어오면 입력 탭에서 사트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막대형이기 때문에 가로막대형을 선택해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이제 차트를 클릭했을 때 사각형 모양이 제대로 다 나오면 마우스 오른쪽 하면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다시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사각형이 반이 잘리게 됩니다. 오른쪽 모서리에서도 사각형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일부가 잘리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 차트 마법사가 나오고 차트 데이터 편집이 나옵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을 눌러서 자료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행 1에 3월, 행 2에 4월이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3월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4월을 입력하시고 나머지 값도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의 이름은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열1을더블클릭해서 속도라고 적어주시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값을 모두 입력했다면 열 2는 필요가 없죠. 선택한 열 지우기를 누르시고 다시 선택한 열 지우기, 다시 선택한 열 지우기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속도를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되죠. 범례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표시를 해주시고 이제 차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눌러서 위쪽 표시를 누르시고 차트 제목을 더블클릭 글자에서 차트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q 를 적어주시고 휴먼 모음 T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15,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점선에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 차트의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차트가 움직이지를 않죠.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겠습니다. 설정, 크기를 적당히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서 엔터를 두번 쳐주시고 양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F10을 눌러서 문자표 입력 창을 호출해주시고 까만색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 넣기 학년별 타자왕을 입력해주시고 엔터를 치시고 이제는 진하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진하게를 다시 눌러서 취소해 주겠습니다. 키보드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주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가 약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차트 왼쪽 편에 마우스 모양이 I자가 되면 클릭해 주시고 커서가 깜빡일 때 엔터를 한번 쳐서 차트를 약간 아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그리기마다 컴퓨터를 적어주시고 찾기를 하겠습니다. 사람과 컴퓨터 1을 선택해주시고 넣기,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고 크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입력 탭에 그리기마다 마우스 클릭을 선택하시고 넣기,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기 마당에서 키보드 치는 손을 선택해주시고 넣기,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